와 이거 엄청, 엄청 굵네, 굵네 진짜 응. 여기다가는 뭐뭘 하셨어요? SM 우리도 장난이 아니죠? 아니고 지금 그죠? 예왜 이렇게 굵어요? 그런니까 이게 손톱만한 게 있네, 종구 아 제일, 제일 작은 종구라니예요 예. 제일 작은 걸로 심었는데도 와. 확실히 일본도 아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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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어, 응.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지금 마늘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몇 평이죠, 이거 지금? 여기가 지금 땅은 1 0 0평인데야 네. 실제로 파종된 거는 800평. 800평? 예. 어, 다 뜯어빕니다. 야, 벌써 이만큼 생긴다. 언제, 언제 심신다고 작년 10월 28일 경이에요 10월 28일? 예. 15일. 하나, 네.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야, 열개무가서 뜯기 뜯기 장난, 장난 아닌데? 징그럽다, 그지? 와, 이게 엄청 부부해, 진짜 네. 여기다가는 뭘 뭐, 하셨어요? s m s m p <웃음> 예그농민 아, 그 농민, 농민 농민을 만든 그빅이 예, 그 그렇습니이있 <웃음> 아, 아 슈퍼놈가 만든 s f 함을 쓰셨다? 네. 그거 쓰시니까 어때요, 주마늘 여기 다른... 지금 저희들이 먹는 거는 저희 모친이 네. 했는데 그거는 일반 복합비를 썼고 네. 저희 모친도 보고 놀랬지예. 아... 이 마늘을, 마늘을 보시고? 네. 어. 살듯한 이런 마늘을 처음 본다고. 아... 저희 동네 분들도 다그렇지 아, 그래요? 네. 아. 40cm 정도 돼. 이게 작은데 양판은 양판는조그만데도 40cm 두뼘 사진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네요? 예예 예. 이야... 이거 무슨 대감 수염보다 기네 <웃음> 대감 수염보다 길어 이게 SM판 같은데? 예 SM판 맞습니다 아 그거를 위에 뿌리신 게 지금까지 있는 거구나 예예 예. 터지고 남은 게지 붉은 점들이 지금 곳곳에 보이네요 예 황색이 색깔 나는 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천천히 봄 되고 그때쯤 되면 이게 터져서 많이 나오거든요 아, 아, 이렇게 해서 키운 양파밭이다 차이가 느껴십니까 이게 이만큼 큰 양파가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양파도 그랬어요 네. 양파도 봄에 그 춥이 그때 늦게 나와서 춥이 대신 네. 이걸 먼저 살포 한번 해봤어요 네. 살포를 하고 올해도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작년 양파를 그때 보셨다시피 구가 다일정이 크고 뿌리도 어. 길고 네네. 저도 올해 마늘도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아. <웃음> 이제 부지부패끼고 한번 SM 밑비료 음. 그걸로 아, 한번 SM판 비료가 지금 비닐 위에 네.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있네요. <웃음> SM판 비료를 국비료를 줘도 되는 거예요? 밑비료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밑에 아. 양분 자체가 그 복합 비료 사용하실 때 제가 사용량을 얘기해 드렸었는데 조금 적게 넣으셨더라고요 네. 사용량을 좀 적게 넣으셔가지고 어 위에다가 추비 내용으로 SM팜을 양파라든지 마늘에도 사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일반 비료 회사보다는 일단 성분이 많고 음. 그러니까 진짜 필요할 때 얘들이 빨아먹을 수 있게 만든 게최고지야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네요. 맞지, 남들 세 번, 네번 보통 이렇게 치는데 네. 저는 이제 두 분만에. 어. 근데 해봐야지. 그럼 이제 좋은 결과 봐야지. 오. 여기, 여기도 센팜을 꽃필요도 다 주셨네. 그냥. 예. 예. 예. 이 마, 이 마늘이에요? 예, 마늘이야. <웃음> 빨간 게, 게 있어. 예, 좀보다야 센팜움 필요가. 뭐 하엽들은 다제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세개와 13. 험이 자루가 작아 보이는데 이제 리도 <웃음> <코비도> 장난이 <웃음> 아니고 지금 그죠 예 그럼 왜 이렇게 굵어요 그런 기능이야. 이게 손톱만한 의 종구. 아, 제일 작은 종구라서. 예, 예, 제일 네. 작은 걸로 심었는데도 와. 확실히. 그 일본도 아니고. 이제 모친이 이제 호박 하였는데 이제 힘들어서 네. 이제 못 하게 하고 또 출가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늘 한번 심어 본 거라 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하우스에는 마늘 안 된다. 어. 심어 봤는데 안 된다. 다그 말을 했어요. 안 되는 게어 있냐고. <웃음> 안 되는 게 있냐고. 해봤지. 대들이야. 네. 야 아까, 아까 밖에 왔을 때 되게 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애기네요. 애기네 여기 애기. 오니까 <웃음> 애기네 애기네 기 베이비 근데 요거는 1번 종구 아 1번 종구에요 그거는? 예 요거는 3번, 4번 아 작은 종구를 해서 예. 하우스 안에 키우니까 이렇게 예. 온도가 계속 유지되니까 저도 하우스 안에서는 한 번도 이 마늘을 키워본 적이 없었는데 어. 뭐이 정도면 거의 한 보통 노지에서 4월 뭐한 20일 말4월말 정도 돼도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대공 이렇게 이 굵고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오. 고이 고이 자르는 시기에 슈퍼 추비 이걸 사용해야 되겠네요. 예 이제 3월 말경에 네. 사용을 해야지. 겨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슈퍼 추비를 어, 먼저 사용을 해주시면 질산태 질소로 되어 있는 그 질소 성분이 속효성으로 빨리. 작물을 성장시켜 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칼슘도 가리 결핍도 이렇게 예방을 해주면서 되는데. 슈퍼 치비 안에 지금 칼슘이 들어가네요. 칼슘이, 칼슘이 12.5% 들어가 있어서 네. 예, 작물 자체가 어, 튼튼하게. 그 다음 음. 이제 상품성도 좋고 이제 저장성도 좋은 그 농산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마그네슘이 4.5 들어가 있어가지고 잎 자체가 지금도 엄청 푸리고 그 찐녹색이고 좋은데. 계속 유지를 시켜 줄 수도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뭐 질소, 칼릭, 칼슘, 고토, 붕소, 아연까지 음. 총 6섯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어 요거 석회성 음. 그 추비용 비료입니다. 이게, 이게 물에 잘되는데 예, 지금 여기 연면 살포하셔도 되고 어 이게 점적으로 지금 물을 주시는데 여기다가 녹 녹여서 그냥 물줄때 같이 이렇게 그 물에 녹여서 주셔도 됩니다. 지금 SM 작년에 연말에 오른다 해서 네. 지금 두바레트구매해놨고요 아... 미리, 미리. 예, 미리. 센스쟁이. 예. <웃음> 예. 후회되는 게 추비를 구매하는 게 후회됩니다. 아, 지금 슈퍼추비를 구매를 안 하셨구나. 작년에 해야 되는데. 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가격 오르기 전에? 예. 아... 지금은 이제 올해 쓸 거는 있어서 지금 네. 천천히 좀 구매하려고요 아, 그렇습요 예. 그럼 요거를 구입하려면 어떻게 구입해야 됩니까? 어, 한국농수산TV 밴드 아, 예. 가입하시면 그게 상시하게 나와있습니다 아, <웃음> 그러니까 한국농수산TV 밴드에 가입하시거나 예. 아니면 이쪽에 전화번호 예. 010-4495-4495 우리 그 농민이 농민을 위해 만든 개발자 예. 수초농구가 <웃음>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문하시면 이제이 비를 료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선입금을 해 나갑니다 <웃음> 아, 친절하시네. 네. <웃음> 어찌 됐든 대한민국 농부들이 네. 손쉽게 일할 수 있고 인건비도 줄이면서 네. 부대되는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